헤롯의 죽음과 바나바와 사울의 돌아옴에 대한 음, 제목으로 보, 보겠습니다. <웃음>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헤롯은 세상 정권을 잡은 자로서 은혜왕국의 진행을 돕고 일반적인 차원에서도 의의를 구하는 그런 통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최후의 날에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각한 경우 현재적인 심판을 때때로 내리치기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헤롯의 죽음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람. 새 인류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을 차서 있게, 에, 그것이 이제 진행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섭리하셔서 작정된 일들을 진전시키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역사가들이나 사상가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헤로의 죽음, 뭐, 바나바와 바울의 그 사울의 돌아옴에 대해서 그뭐 그게 크게 어, 중요한 사건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철저히 이제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그것을 추적해보고 왜 그렇게 죽게 됐는가 그냥 일반 종교 사학파적인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종교가 그렇게 더 진전됐는가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배후에서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웃음> 주님이 이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란, 나라에 속한 자들의 행복 그들의, 전, 그들의 그 성화와 영화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장, 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뭐, 강대국들이, 뭐, 세력 다툼을 하고, 그것도 이제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주장을 하시는 것이지만, 은혜의 왕국의 왕으로서 가장 마음을 두시고, 눈동자 같이 살피시는 그런 세력들은, 이 소수라도 주님을 주로 알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살기를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든 역사를 재편하시고 갱신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면 이제, 이제 조롱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조롱 받을 만하고, 비난 받을 만한, 뭘, <웃음> 배우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의 룰 위에서 이런 역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드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속하신 자들의 가치와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와 그들이 나가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모든 우주를 다 섭리하시고, 역사적인 환경을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것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는다. 우리가 해롯의 죽음이 모르게 대단한가, 또 뭐, 바나바와 사울의 돌아옴이 뭐, 뭐 큰일인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 본문인데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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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도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난 주에 본 바와 같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회 몇 사람을 죽이기로 계획하고 우선 야고보를 죽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오게 가뒀었는데. 처형하려고 하던 날 아침에 베드로가 자신들이 보기, 보기에도 기이하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계획이 다 소포로 돌아가므로 더이상 어쩌질 못하고 로마 황제 글로디아, 글로디오의 아디 그 건강과 안녕을 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가이사리아로 어 왔습니다. 가이사리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그 자연 그 도, 도시입니다. 한국같은 도시인데 저가 <웃음>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 더욱 폐역하게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이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 한편으로 작용되어서 더 이상 어, 무엇을 해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가해 사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실로 저는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애써 이제 무시하면서 한편으로 그저 자신의 직위를 지키는 일에만 또열심을낸 것입니다. 헤롯이뭐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제어하는 일에 저가 이제 어쩌질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또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라도 제어하지 않으면 이 지구는 하루아침에 자폭하고 말 거예요. 그 죄의 성향을 보면. 근데 그것도 제어하시고, 환경도 제어하셔서 이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일반, 일반적으로도 저들이 이제 사회를 형성하고 일반적으로도 가정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총을 내리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그런 어미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두려움을 가, 갖게 되지요. 잘 몰라도 이제 아무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간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눈 적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강파하게할 자를 강파하게 하시고 또 제어할 자를 제어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의 악한 속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아래 내어 버려둠물 받는 상태로 쓰이기도 하고 적절한 통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주제하신다고 해서 악을 조장하시는 건 아니고요. 악은 악인들이 행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하시는 거죠. 그걸 제어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붕이려 이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주님의 주권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것인가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이사라에 이렇게 그런 이제 마음의 제어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라로온헤롯이 이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배경의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나라의 일과 대조적으로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떤 심성을 보이면서 그 심판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지를 어 여기서 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했습니다. 악, 악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는 게 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거나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시고 목표하신 게 있어서, 그 역사를 섭리해가시는데 그리고 계시를 특별 계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것은 다 그럴 듯하게 보여도 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이 악인, 악인을 죽일 것이다. 스스로 그 악에 의해서 심판될 것인데. 악인의 악이 어떻게 발전해서 심판적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배경적인 사건을 오늘 본문초도에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초도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 대단히 노여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었고, 로마 시대에 지역 자치제를 행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헤롯이 노요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헤롯 1세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1세가 두로의 신전을 세웠다고 해서 그 일과 관련된 일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예수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자들이 믿게 되는데 그런 것과도 관련이 된 것인지 잘알수 없습니다. 종황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 양자간의 상업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이곳에 곡물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서방, 서 북방, 서북방 지역으로 이렇게 어 보여지는데요. 거기는 이제 산산 산, 산세가 굉장히 그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런 산세가 아주 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이렇게 평야지대가 없어서 곡물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 뭐, 이런 것들을 그 수입을 이제 솔로몬 시대 때는 받고, 또 죽이는, 대가로 죽이는 곡물로 주, 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 곡물, 그, 그 거래가 중단, 됐던 것이 큰 문제였던 게 아닌가. <웃음> 저들은 이러한 연, 이유로 인해서 늘 팔레스틴 지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썼, 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저들이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친하여 어떤 문제로 불편해진 헤롯과의 관계를 어, 화목해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들은 왕의 잠자리를 맡아서 책임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왕과 아주 친분이 두터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자신들의 식량, 식량난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헤롯왕과 화목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불편한 관계이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 정치적인 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원수지가 아니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이제 겉으로는 평화스러운 척 하면서 그렇게 어, 서로 어, 상호 이익을, 이익적 차원에서 거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우호사절단을 헤롯에게 보냈을 즈음에 헤롯이 나를 택했는데 그것은 이제 글라우디오 생일을 맞이해서 황제의 건강과 안녕을 추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가지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고 이제는 황제인 그 글라우디오에게 아부에서 그 지위를 지속하여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지요. 철저히 세상에 힘을 의지하는 악인의 한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세 요셉프스에 의하면 헤롯은 그날을 택하여 준비된 장소인 가이사랴 극장에서 온갖 화려한 치장을 한 왕복을 입고 원의를 내보이며, 그 위에 앉아서 각 처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어, 합니다. 음. 예, 해롯대왕이 참그 못된 왕인데, 그 아내도 많이 두고, 어, 그런데, 음, 그, 아, 정치, 기술은 아주 대, 뛰어나게 발휘해서 로마와의 관계를 아주 잘 유지하고, 또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로마의 그 사상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사상이 한 200년 동안 그렇게 이어지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 그, 그 헬레니즘의 사상을 전 세계로 퍼치는 거예요. 그, 그, 그것에, 그 중심의 내용이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그 그 문화의 그 중심 건물이 되는 게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원형 극장이나 그러니까 가이사랴의 그 헤롯 대왕이 그 원형 극장을 그 지어놨고요. 거기 저 말들의 경주장도 그, 그 지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시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여기서 조용하게 얘기해도 저기서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잘 지어 놨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런 짓을 한 거죠. 그 거기 보면 해변가에 아주 너무 전방에 멋있고 아주 그 해변에 바위를 깎아가지고 이제 풀 풀장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즐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웃음> 그 위에 앉아서 이제 각처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일대는 그 아버지가 그 아리소플루스 그러니까 그 헤롯 대왕의 그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마리암네 자식이었어요. 그 아리소플루스라고 하는 것은 힐카누스그 왕조의 그 이름인데, 그러니까 그 마리암네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걸 자기 자식한테 붙였어요. 근데 그그그 헤롯 그, 그 대왕이 그 마리암네 그 여동생의 모함 질투를 에, 에, 에그 누명을 저기 질투로 인해서 그 언니가 눈명을 받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 죽게 돼요. 마리암레도 죽고, 그 아들, 두 아들, 알렉산더와 그, 저희, 뭐 아리스토 블루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이 헤로드, 아그리파는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부모가 다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 있다가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디바, 헤로디아를 헤롯, 헤롯 빌립의 그 아내를 취해서 왕으로, 저, 취해서 아내로 삼았던 그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는데, 그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다가 그 죽었어요. 그 뒤에 자리로 이 헤롯 아그리바가. 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헤롯, 그 헤롯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했겠는가? 그는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한편으로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권세의 비율을 맞추며 자기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자기 휘하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높아져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철저히 양육강식의 그 세상 정치가의 그 모습을 볼수 있죠. 요즘 뭐 우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이압 집산 하지 않아요? 그, 거기 안에서 뭐 떨어지는 걸 주워 먹으려고. 음 뭐, 별, 그냥 껍데기로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 아래에서 뭐좀다 취해서 뭐 이익을 보려고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 특징이 철저히 강자에게 붙고 약자는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헤롯 아그리파도 철저히 다수 편, 소수는 죽이고, 그러니까 다수가 유대교니가 소수인 기독교를 아주 탄압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야 우리가 이거 메시아, 와 같은 그런 왕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 추앙을 받, 받, 받, 받은 거예요. 이 해롯 아그리파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참으로 악한 아, 일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 피 속에 반지 모르는 유대 민족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린 자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사실 그 애돔 족속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돔 족속의 자식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역의 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바리암네로 삼거예요. 그 마카비 왕조의 끝 끝자락에 있는 그 후손 하나 붙잡고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그 그, 자식이 되니까 이 헤롯 아그립바 피 속에도 그 유대인의 피가 좀흐리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는 적어도 자기 피속에 반쯤 흐르는 유대 민족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스스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권위를 내세우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각처에서 모여와서 그 연설을 들은 자들은 헤로이 가이사의 의상과 외형을 따라 그 화려함과 그 위험을 뽐내는 걸 보고 크게 부르짖으면서 이게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것은 로마에게 밀착되어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 헤롯에게 아부할 심산으로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을 또 추종해가지고, 거기에서 또뭐 떨어지는 거 주워 먹는 사람들이, 아, 얼마나 그 압으로 합니까? 그냥 당신은 시, 신이지. 이게 그 로마, 아, 그 황제들이 그런 정책을 폈잖아요. 어, 자신들을 신격화 했는데, 그걸 이제 지역에서, 골목, 골목에서 또 그걸 또 배워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 건데, 또그 골목 안에서 또, 촛물에게들이또 그걸 높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이런색 이런 일이 사실은 이런 정치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중생하지 못한 목사들이 꼭 이런 짓을 해요. 참 무서운 일이 중생하지 않은 성도들이 또 거기에 아부하고. 아 이건 또 하나님이 내신 결과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다 받아 취하면 이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 뭘한 것처럼 그렇게. 아무튼 이런 걸 보면 타락한 인간의 심성을 소유한 자들은 철저하게 그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하는 것을, 요, 요, 짧은, 짤막한 글들에서 우리가 다볼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공리적으로 이용해 먹을 대상이라면, 얼마든지 노예 근성을 보이며, 그 대상이 되는 자의 외형을 보고 압도되고, 급기야는 그를 심격화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충분히 엿보는 거요 이야, 당신이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라 높이는 거죠. 한없이 높여버려.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유대교를 취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참 괴악한 아주 악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헤롯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백성들이 자신을 신격과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 결코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그 영광을 다 가로채고 앉았습니다. 일반적으로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이 다 중간에 착복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시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홍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이건 일반계시죠. 신학적인 그 표현으로 일반계시예요. 그리고 권능 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0편 29편 1절도 참조하시고요. 일반적으로로서 사람은 신적이신,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들의 맘에 새겨있는 양심의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산상소원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아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가 전부 알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일반 세상적으로. 알몸으로 태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상도 깨우쳐 주시고,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사상도 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런 것도 다 언약의 가정 안에서 다 배워놓고, 그리고 진짜 해야 할일 하지 않으면 이건 다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 그걸 다 배워놓고도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 그걸 안 가르치는 것도 문제고. 안, 안 배우는 것도, 배워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 현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사실. 아무튼, 해롯은 세상 권세자로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그, 그는 공유의 통치는 물론 은혜의 왕국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상은 아주 구약에 확연히 나타나 있는 사상입니다. 지난번에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세상 왕국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 그 국가는 그 은혜의 왕국을 보존하고 발전해 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임무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서 세워 어, 통치해가는 것이 그 권세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내용이지만 그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보죠. 바벨론의 벨사살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문제로 다니엘의 엄중한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5장 18절로 28절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기인들과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속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결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 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레스의 그 복수형이라는 둘로 나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헤롯은 그 백성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채 버렸습니다. 칭찬을 들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다른 분에게 공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된 것이냐 그것을 다 받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유대교를 통해 알고 있음직한 여우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내용의 것을 자신에게 있어서는 다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임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신을 우상시하여 높이도록 조장을 한 것입니다. 평시에는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느라 종교적인 예배에 적극적인였지만 그 일을 떠나 일상의 생활에서는 자신을 높이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철저히 위선을 가장한 행태입니다. 이런 행태는 그 옛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의 태도와 똑같은 것이에요. 신자들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목구녀 포도청 같은 이 그 목근육 목 채우려고 불신자의 말을 비우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불신자 얘기 듣고 쫓아다녀 예? 불신자가 좌하라고 하면 좌. 불신자가 우하라고 하면 우하 현실적으로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매어가요. 교회에 나와서는 신자인데 생활에 가서는 불신자와 같이 살아간다. 이게 참 이게 헤롯 헤롯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진짜 주님께 받은 걸 주님께 돌려서 주님 시정지기로서 쓰지 않는 것은 지식이나 뭐 건강이나 재물이나 뭐 지위나 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시, 주님이 다 거저 채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 나타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스스로 삭감시켜 버리고, 희석시켜 버리고, 받은 사랑을 뭐 자기는 믿음이 없는 척하면서 대충 사람을 그러면 헤롯이 헤롯과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 칭찬하면 다 자기가 다 영광을 받아 버려. 참,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신자들은 세례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철저히 새사람, 그리또를 드러내는 머리 대신 그리또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가담시켜 주신 게 영광이지. 이게 그러니까 뭘그그 그, 그 잘난 그 한시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영광을 다다그 어, 뒤로 던져버리냐 는거이야게참참 참 무례 어, 무례한 것이고 아주 무지한 거죠. 아무튼 그게 뭐 소극적으로 그러든 아, 적극적으로 그러든 사실은 그게 꼭 사단이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돼. 누가는 이렇게 결정적으로 참남한 죄를 지은 헤롯 세대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심판하셨음을 분명히 보입니다. 저만하여 하나님의 에, 하나님을 못오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자들 그냥 못본척 하시지 않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도 모르고 한없이 높아진 자의 교만을 꺾으셔서 당신의 영광의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죄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주었다. 악이 아기 악인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심판하심을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포악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하시지는 않습니다. 미미한 것을 사용하셔라도 서 그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에 의하면 이때 헤롯은 심한 복통이 일어나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왕궁으로 옮겼다가 한 5일간 사경을 헤매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튼 주님이 치셔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벌레는 벌레로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데 벌레만도 못한 해로은그 벌레에 의해서 그 생명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의뢰하고 명예를 의뢰하고 건강을 의뢰하고 그런 것 의뢰하면 그것으로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이게 세례의 가치와 영광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서 주님에게 속하게 됐는가. 그리고 주님과 동, 동욕하는 자로,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됐는가. 그건 뭐, 로또 담성된 거, 뭐, 가슴에 그 뭐, 금, 괴를 차고 앉아 있는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 보배이신 그리토가 그, 내 안에 계시면, 그렇게, 그렇게, 내가 외적으로 높아지고 아, 똑똑해지고 뭐 건강한 것 가지고 뽐내지 않아요. 나를 따라서 해봐, 다같이 해보면 이렇게 높아질 거야. 그런 소리에 현혹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헤롯의 이런 죽음에 대해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악행을 했다가 창자, 창자의 통증과 내적인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은 수리아 사람, 안디오커스 사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수리아, 아, 수리아, 그, 총, 그, 수리아 왕이었던, 셀리코스 왕조의 그, 수리아 왕이었었는데, 얼마나 못됐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그 성전 안에 돼지피를, 돼지 피를 뿌리고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말, 이런 짓을 이런 못된 짓을 했던 아주 인물이에요. 이 사람도 이 창자의 고, 고통과 내적인 고통으로 시달려서 죽었어요. 이제 이, 여기로부터 이제 이게 기화로 돼가지고 마카비 왕가가 그 마타디아스 그 마카비가 일어나가지고 그 독립을 하죠. 그 그때 이제 당시 수리아가 동 동쪽의 문제 때문에 유대 나라를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죠. 한시적으로 어 주전 140몇년 그때 이제 독립을 142년인가 독립을 합니다. 그 바다디아스 그. 계열의 시몬 시몬 마카비가 그걸 독립하게 돼. 그그그 그, 그 일에 이제 아주 전환점이 됐더니 인물이 아무튼 유대 독립의 전환점이 됐던그 꼭저 안티오코스 4세. 에피마네스라고 해서 미친 자라고. 에피파네스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현연했다고. 똑같아. 이헤롯 아그리파하고 또, 죄질이 똑같아.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꼭, 그, 이 사람들이 이제, 풍자하느라고 에피만에스라고 그랬어요. 미친자라고. 지금,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스스로 뽐내고 권세 부리는 사람들 똑같아요. 이 때의 제2의 헤롯 제3의 헤롯이 되는 거죠. 제3에 그냥 안티오코스 사세가 비판했다. 이래야 대적하는 세력이 다제해지자 이제 주의 말씀이 흥황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비록 곽양의 혼란과 박해가 있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 간물 여기서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결코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확연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상황이 급히 반전이 되었음을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는 그런 누가의 기록이 됩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지만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오고요. 앞으로도 사도행지 19장에도 이런 동일한 맥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박해받을수록 쇠하는 게 아니라 박해받을수록 더 흥황해지는 그런 역사예요. 참 역설적인 그런 역사이지 사실 이런 결과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큰 믿음과 위로를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은밀하게 진행되어 나가지만 그 믿음의 안목이 있는 자들에게는 구속사의 성취와 교회의 보호와 그 완성애로의 진전을 보여서 큰 기쁨을 주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일반 법칙이나 자연법칙이나 역사적인 교훈으로 보이고 말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일입니다. 뭐 로마가 왜 망했냐? 뭐, 뭐가 뭐가 뭐뭐 뭐, 뭐 때문에 망했냐? 뭐뭐 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래서 망했. 그렇게 이제 일반 세상 사상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백하게 그 벨사살 왕의 경우도 봐서 알지만 역사 속에서 이 분명한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가 잘 알아요. 여기를 떠나서 미국 가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습니까? 뭐 여기 뭐 아니 눈에 보이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가면 안전지대에 가면 그 안전하게 평화롭게 영원히 살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은 없어요. 그리 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지향하고 나가야 할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신자예요. 그걸 이,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양육강식의 그, 그 자, 그그 형식을, 그 규칙을 지키고, 어떻게든지 이 인생을 더 영화롭게, 또 길게, 장, 장구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언제 어떻게 심판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손 안에. 그러면 이런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받은 그큰 사랑을. 그 아드님을 통한 그 복음의 사랑, 그걸 준거 해야지. 그걸 위해서 내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다 있는 건데, 권위가. 믿는 자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시편에 이런 일들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반 권능의 왕국의 하에 있는 사람들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그리고 주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가,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 시편 이 편에 나오는 열방이 뭐뭐 뭐 분노하고 민족들이 뭐 허사를 경영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가. 구약에는 시의 형태로 존재하던 것이 그리토 안에서 이제 완전하게 나타났고,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시의 형태로, 아주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구상의 아주 조그마한 그 장소에서 보여줬지만, 그것이 결국 온 세계를 향한 나라, 그리토를 머리로 한 나라, 그거를 보여주고. 구약을 보면 신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환히 드러나요. 환히 드러나요. 이,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바로 보고, 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권능의 왕국과 은혜의 왕국의 일은 지금도 그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서 전진되고 풍부해질 겁니다. 환경은 여러가지로 어, 메이는 모습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이지 않고 그 완전한 성취때까지 갈수록 부여해질 겁니다. 풍요해져그걸 그걸 알고 연구하고 전하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는거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결코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10편 25편 김홍정 목사님이 찬송도 있지 않아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하미로다. 않게 의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자신을 다 들여가는 사람이 의인이지요. 그게 선인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3원 28장 28절을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는 이라 했는데 헤롯의 죽음으로 박해의 위험이 사라지자 의인들의 활동이 이제 더욱 어 이제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기근이 있어 예루살렘 지역의 부주의 일을 하러 은밀하게 올라왔다가 우여곡절 속에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마가요한을 데리고 그들의 선교활동의 중심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마 마가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전도의 초점을 맞춰 사도행전을 써나가다가 이제부터는 이방인 전도와 관련된 사울과 산업, 바나바 등의 인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은 바로 이들의 활동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디옥교회에 돌아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한 분기점이 되는 시기로 접어드는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점차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것을 보이는 그런 획시기적인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획시기적인 때마다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교회 혹은 말씀이 왕성해진다고 하고 있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인물들이 <웃음>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어, 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그 행동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행보를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들, 본인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 삶과 모든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그 사울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모든, 이게 안목을 우리가, 뉴스를 봐, 봐도요. 세계 강대국들의 무슨 뭐 각축장의 현장 속에서 우리 세, 이제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요. 그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특히 신자들을 통해서 약한 약하 약해 보이는 천해 보이는 미련해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그렇게 힘있게 행해 나가고자 하시는가. 이걸 봐야 이게 신자로서 그 온전한 행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